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빵빵! 바래너! 안녕하세요! 연대니다 오늘 제가 어 제가 많이 아끼는 선풍기를 어 소개해드릴건데요 선풍기 한번 볼까요? 그럼? 네! 우와 짜자잔! 이거는 자, 네 홈플러스 선풍기고요 홈플러스 선풍기요? 예. 이거는 타워형 선풍기고 이건 이마트 선풍기 그 다음 이거는 할머니가 주신 선풍기. 그 다음, 이거는 동네 선이주준 선풍기. 그리고 이건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선풍기. 네? 이건 배터리 선풍기예요 네. 이거는 그때 산 선풍기인데, 이건 특별히 주문했는데, 이거는 고무가 된 거고, 그리고 이똥 선풍기는 이렇게 생겼고, 이거는 간중이 삼촌이 준 거고, 이거 그런데 이건 부러졌어요. 아 그렇구나. 어 이건 누가 사준 거예요? 이거 어 학순이 삼촌. 어 맞아요. 기억력 좋네요. 그리고 이거는 네 어, 피카츄 선풍기인데 네. 사랑이 아빠가 준 거. 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? 이거는. 벽걸이 선풍기 누가 사준 거예요? 어 그거? 산게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. 아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 있어요? 네와 그랬구나 그리고 네. 이 흰색 선풍기는 재석삼촌이랑동열삼촌이랑어 네. 치탕에 가고 커피숍에 가서 어 우리 세미가 선물 준 거예요 저한테 아말잘 들었다고요? 어 이거는 다음 이건 플러스 선풍기 네, 나 이게 다섯 개, 이건 수십 개, 다음 이거 이거는 뭐지? 다섯 개. <웃음> 왜냐면은 예. 선풍기 잘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아 그래요? 네. 세미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 없어요? 선풍기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어요? 선풍기가 왜 이렇게 낙서가 많이 되있냐는데요? 왜냐면 네. 보라느리가 네. 어, 예전 애를 마흔이 낙서 했어요 어, 이거 연두가 한게 아니에요? 보라느리가 있어요? 네 진짜요? 네. 보라느리한테 물어본다고 그럼? 어, 내가 물어볼게요 네. 보라느리아! 그래? 그리... 아! 응! 아! 찍지마! 아, 아, 아, 아, 아, 보라느리아! 너가 사실 서풍기에 스티커 붙였니? 어! 아 진짜? 어. 보라... 쌤이 보라가 붙였다는데요?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연, 연... 아니야 나 아니야 쌤이 연두 빨리 와봐요 왜 보라 하늘이한테 물어볼 때왜 이거 찍지 말라고 했어요? 어왜낭면은어 네? 내가 안 그랬는데 어... 날 의심할까봐 의심할까봐? 네아 알겠어요 오늘은 재밌는 선풍기를 아껴봤는데요. 재밌어요. 다음에는 구독해 주신 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전 선풍기를 이만 지켜주고 켜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웃음> 우와 보내준 선풍기가 제일 세다.